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F4에 대한 고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F4에 대한 고용 절차를 살펴보면 첫번째 내국인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형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고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사 이상의 건설 관련 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여 기능공으로 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체류자격 F4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단순 노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위반사항이 되는 거고 반대로 건설업 관련된 합법적인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공으로 취업하고 있다면 위반사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계약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기능공으로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때 자격증 유무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기능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체류자격 F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합법 여부가 갈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류자격 F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인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이미 가입에 해당하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후에 고용보험 즉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F4에 대한 고용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